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5일 날 엄나무 뿌리와 두름나무 뿌리를 가지고 삽목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하나로 들매곡간이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엄나무 뿌리 삽목한 것 두릅나무 뿌리 삽목한 것을 실제로 발근이 잘 됐는지 뿌리에 있는 영양분만 올린 것인지 자, 화분을 털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나무는 4월 20일 경에 벌써 우미 트고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릅이 싹이 나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릅은 죽은 건줄 알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두릅도 싹이 났습니다. 두릅은한 5일 전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장한 후에 영상을 촬영하려고 제가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영상을 다시 촬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로 엄나무하고 드름나무 뿌리가 발근을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나무를 3월 25일날 3월 25일날 삽목했던 엄나무를 털어서 발근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나무 뿌리가 생각보다 밝은율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서 새싹도 나고 다른 싹도 많이 울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친구는 밝은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 새싹도 많이 나고 밑에 쪽에 잔뿌리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는 줄기들을 다듬지 않고 그냥 삽목 했지만 뭐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디마디마다 이 친구는 새로운 뿌리가 발근이 돼서 이렇게 굉장히 발근이 잘 됐습니다. 나머지 뿌리들도 작지만 가늘게 잔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잔뿌리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울퉁불퉁한 이면에 모든 개체에서 새싹을 올리고 잔뿌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밝은 유리 잔뿌리 형성이 썩 좋지는 못하지만 고사하지 않고 새싹을 다 위로 올린 엄나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노지에다가 옮겨 심거나 아니면 화분에다가 심으시면 계속 성장시키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엄나무 뿌리에 삼모 발근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드릅을 3월 25일날 뽑아 왔던 드릅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개체도 묻어 놨었는데 고사했습니다. 자, 고사하고 이렇게 밑에 쪽에서 발근을 하면서 새싹을 밀어 올린 두릅의 모습입니다. 자, 나머지 개체들도 아직 위로 새싹은 위로 올리지 못하고 칼루스가 형성되면서 밑에 쪽도 칼루스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부분은 약간 진물은 꽃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가 나면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친구는 살짝 잔뿌리들만 밑에 쪽에 형성이 되고 칼루스만 형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 싹이 자, 우이 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뿌리가 형성된 것 보이시나요? 자, 이 친구도 이렇게 싹만 나고 밑에 쪽에 뿌리가 칼루스가 형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드릅나무와 엄나무의 삽목 결과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죽지는 않았지만 밝은율이 썩 좋지 못한 드릅이었고요 자, 이것도 이제 땅에다가 묻어 놓으시면 싹이 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땅에다가 그냥 묻으시면 왕성한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자, 그냥 요 요렇게 삽목을 하셔서 계속 키우실 분은 노지에다가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또 삽목을 더해 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이것을 노지에다가 심는 것보다 화분에다가 심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서냐고요 자, 화분에다가 심게 될 경우 이것은 두릅나무입니다 몇년 지난 건데요. 자, 뿌리가 바깥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뿌리를 털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화분에다가 키우면 뿌리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화분 안에서만 빙글빙글 돕니다. 굉장히 긴 자기 키보다도 더 길게 이렇게 뿌리가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빙글빙글 돌게 형성된 것을 화분만 털어서 잘라서 중간중간 잘라서 삽목을 하시면 희안 들이고 삽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지에다가 했을 경우 굉장히 번식도 빠르지만 단점은 삽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삽질하지 않고 화분에다가 심으면 이 화분에서 뿌리가 다 돌을 때까지 얘는 위로 성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은 화분보다는 좀큰 화분. 이 화분보다 더큰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놓고 기르시게 되면 이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찰 것입니다. 위로 성장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찰 때까지 위로 성장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분에다가 이런 화분이 없으시면 이런 통도 괜찮습니다. 이런 통에다가 밑에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이런 통에다가 심으시면 사각화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둥그런 화분이 좋습니다. 계속 뿌리가 여기서 돌면서 이 화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시키면 나중에 또 번식시킬 수 있는 뿌리 삽순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갖고 삽목을 한 엄나무와 드릅나무의 발근된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발근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엄나무와 드릅이었지만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삽목을 해서 번식시키면 쉽게 우리가 엄나무와 두릅의 개체 수를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깔끔하지 못하고, 비록 밝은도 왕성하게 되진 못했지만, 자 이런 방법으로 삽목을 하시면 쉽게 엄나무와 두릅나무를 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들매곡간은 앞으로도 쉽고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